오렌지에서 표를 다루는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 위젯을 준비했고요. 제가 가져온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컬럼들의 형식을 오렌지가 추론해서 타입을 지정해줍니다. 이 타입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타입에 따라서 할수 있는 일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 오렌지가 정확하게 타입을 지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형식을 잘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날짜의 경우에는 제가 데이터 형식을 이런 형태로 지정을 했거든요 이게 아니라 뭐 2020년 6월 1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형태를 너무 자유롭게 하게 되면 오렌지는 얘를 날짜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라고 하는 도구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형태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잘 가져왔다라고 치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행만 보는 것, 그건 이전에 했었고, 그 다음에 원하는 열만 보는 것, 그리고 열과 열을 연산해서 새로운 열을 만드는 것. 사실 우리가 표를 가지고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이 안에 거의 들어가거든요. 이것들을 살보겠습니다자 일단은 복습차원에서 행을 어, 필터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현재 표가 어떤 모습인지를 일단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한쪽에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팁인데 여기 있는 이 화면이 항상 위에 떠있게 하려면 이 위에 있는 메뉴 중에서 뷰에서 디스플레이 위젯 온 탑이라고 하면 얘가 항상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열을 아니 행을 우리 필터링을 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셀렉트 로우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판매량 is below 44라고 하면 빌로우가 뭐였어요? 미만이라는 뜻이에요. 미만. 그럼 44를 제외한 44보다 작은 값들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 띄워 놓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한 다음에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44보다 작은 데이터만 이렇게 잘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그 데이터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 없는 컬럼들까지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오픈 시간은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컬럼을 감추시면 돼요. 자, 그걸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여기서 쭉 꺼냅니다. 그리고 셀렉트 컬럼스를 해요. 더블 클릭.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좀 헷갈리게 생겼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쪽에 들어가면 걔는 감춰지지 않은 것들 왼쪽에 있는 것은 감춰진 컬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였어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중에서 어, 오픈 시간은 보고 싶지 않아 그럼 이걸 선택하고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Feature, Target Variable, Meta Attribute 이런 것은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머신러닝 할때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끄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를 확인해야 되니까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서 확인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오픈 시간이 감춰진 상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판매량이 40개면 딱 보고서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엑셀 같은 데서 어떻게 해요? 수식 또 퍼뮬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어, 새로운 컬럼을 만들고 자동으로 이제 걔를 연산을 해주잖아요 오렌지에서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일단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은 여러분, 컬럼을 부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처입니다. 피처 한국어로는 특성이라고 불러요. 피처 컨스트럭터. 컨스트럭터는 이제 컨스트럭터가 공사한다,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어, 열을 만드는 기능이란 뜻이에요. 클릭. 자, 그럼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피처 컨스트럭터를 클릭해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열을 여러분이 생성하는 화면이에요. 자, new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이 생성하고자 하는 그 컬럼의 데이터 형식을 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 얼마를 벌었는지를 확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numeric, 저 숫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 매출이라고 쓰겠습니다 매출, 얼마를 벌었는지 자 그리고 expression에다가 우리가 생성하고 싶은 컬럼에 들어갈 구체적 값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을 여기 지정하는 겁니다 자, 이때 셀렉트 퓨처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판매량이고요 그 판매량에 저는 곱하기, 예를 들면 5천 원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를 한쪽에다 이렇게 띄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결과를 보면 짜잔!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라고 하는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컬럼이 생성이 되고 그 컬럼은 판매량 곱하기 5000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수치가 적혀있는 열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오렌지의 중요한 특징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음, 테이블을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테이블 어? 그냥 비어있는 테이블입니다. 비어있다기보다는 기본 테이블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보시면 셀렉티드 데이터를 데이터 테이블로 보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얘를 더블클릭해서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죠. 왜요? 여기 있는 이 점선을 더블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 선택된 데이터를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에 데이터로 공급한다라는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될까요? 1번을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선택한 데이터가 오른쪽에 표시되는 거예요 여러 개를 선택하면 s h i f t 를 누르면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데이터만 별도의 표로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기 Visualize Numeric Values라는 걸 체크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숫자의 크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아주 좋은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o r a 3를 통해서 표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